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이제 막, 어,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돌아갈 친구죠. 어떠세요, 머리 지금? 음, 깔끔하지? 맞아요. 어. 제가 이따가 250원 주기로 했습니다. 말 잘해주는 대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블랙형 입니다 네, 저번주에는 제가 대도 않는 노래를 했죠 네, 그거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벤트를 한 거니까 어 노래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머리가 오늘 이렇게 좀 짧고 요번에 그 군대를 제대해 가지고 이제 막 어,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돌아갈 친구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떠요. 여기 옆에도 많이 뜨고. 그래서 이런 머리를 어떻게 해서 사이를 같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보는 쪽으로 오늘 컨텐츠를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위쪽은 많이 이제 자르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뜨는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많이 길러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부분 밑에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건데요. 머리가 뜨잖아요? 뜨는 머리와 붙는 머리의 어떤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쉽고 빠르게 좀 깔끔하게 자를 수 있게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귀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리하려면 일단 이렇게 머리가 막 뜨잖아요 거칠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위에서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자르지 말고 90도로 살짝 들어서 이 끝에 삐쭉삐쭉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자르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90도로 먼저 들어서 잘라주시면 지금 현재 밑에 남아있는 머리 지금 요 부분, 구레나루 부분을 옆에 라인 같은 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이 정리가 돼 있죠 그러면 밑에 라인을 정리만 하면 끝뭐 많이 건들 필요도 없죠 길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라인 같은 경우도 많이 자르면 은또 다시 군대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밑에 구렛나루를 우리가 좀 살려주는 센스를 한번 발휘해 보죠 맞아요? 맞습니다. 어, 구렛나루 살려주면 좋겠지? 음. 어, 그래서 손님하고 이렇게 좀 상담을 좀 많이 하시고 나서 하시면 초보명사분들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살살 이렇게 다 보통 보면 여기는 90도고요 밑에 라인은 약간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살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그리고 이 관자놀이 쪽은 이 부분이 더듬이 소위 더듬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튀어나온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것도 자르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고 나서 똑같아요 80도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급하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빨리 자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적당한 어떤 선에서 스피드는 나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밑에 선 같은 경우는 어 보통 길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랜 나로 선은 요 정도 남겨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은 6mm 정도 탭을 끼시고 이 밑에를 이렇게 위, 밑에서 위로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벌써 이 부분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우리가 이제 제가 잘 자르는 브렛나루 라인 많이 보셨죠? 그이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우리가 깔끔한 머리가 나올 수가 있죠. 어떠세요, 머리 지금? 깔끔하지? 맞아요. 어. 제가 이따가 250원 주기로 했습니다. <웃음> 말 잘해주는 대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끝난 거죠. 더 이상 건드려봤자 머리 자체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많이 자르기 싫어하시니까 이 부분까지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Mm -hmm. 이 부분이 약간 삐쭉삐쭉 삐져나온다면 2주 전에 배웠던 우리가 또한 번에 어떤 복습을 한다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가위로 살살 이렇게 끝에까지 살살 삐져나오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그 제가 가르쳐 드린 것까지 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잘랐으면 이제 밑에 라인 바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는 방법이에요 이 뒷부분에 요 라인이 연결된 부위가 있는데 그 연결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80도 정도 살짝 들어서 이 부분까지 끝까지 살짝 가이드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위에를 살살 똑같아요 저 아까 여기 자른 거랑 똑같이 이렇게 살살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맨날 하는 얘기 똑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면서 계속 보시면, 스타일이, 예, 바뀔 겁니다. 자기만의 어떤 커트가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밑에를 너무 여기를 짧게 자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약간 그냥 보통 상고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살짝 댄디 상고로 해서 어 짧지만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오른쪽으로 왔는데요 오른쪽은 좀더더 떠요 머리가 저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쫄면 안 되죠 보통 머리를 자를 때 자 윗부분 같은 경우를 살짝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 놓은 상태 이렇게 빼놓고 나서 어, 보험을 살짝 들어 놓고 이 부분을 살짝 정리만 하는데도 이렇게 살살 끝에만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 위에 부분은 길르신다 그랬으니까 쫄지 마세요 그냥 위에 부분은 살짝 띄워서 이렇게 살짝 90도로 살살 정리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밑에도 80도 정도 각을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 잘라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살살 잘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90도 90도로 자르라는 거는 삐쭉삐쭉 삐져나온 부분만 나는 자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랜나루에 나와 있는 이 선의 어떤 잔털 제거도 이렇게 잔머리 제거도 살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이 연결할 거니까 이렇게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구렛나루 쪽하고 연결된 부분하고 지금 여기 관자놀이 쪽은 똑같이 아까 저쪽에서는 이렇게 들었다면 요번엔 이쪽으로 반대로 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끝에만 살살 쳐주세요 어차피 자라나야 될 머리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너무 파면안 돼요 그리고 관자놀이 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손님은 살짝 튀어나오는 것도 좋은 얼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약간 잘라 주시고 밑에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mm 탭을, 탭을 끼신 상태에서 초보 명사 분들은 이렇게 살살 끝에서 이렇게 살살 쳐주시면 돼요 이거를 푹 집어 넣으시면안 됩니다 이제 머리를 길르실 거니까 이 부분을 살살 끝에만 이렇게 안닿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살살 쳐주,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구렛나루 선이 부분을 살살 이렇게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 제가 자르는 듯이 많이 보시면 이게 어떻게 자르는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렛나루 선을 깔끔하게 쳤을 때 우리 손님이 좀 봤을 땐 깔끔해 보일 겁니다 네그렇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부분들을 좀한 번씩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셔서 이아그 배웠던 가위 옆가위질을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귀쪽 조심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살 끝을 끝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길르기 편하잖아요. 음. 음. 이 부분 한번 정리 또할 거예요. 바로 들어가세요. 이 부분은. 바로 여기 자르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다 끝내 놓고 나서 뒤에만 자르면 끝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숙여 주시고 이렇게 위에를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아서 많이 올리시지 말고 이 부분은 약간 낮은 상고 어 약간 낮은 상고지만 어이 어떤 댄디하게 너무 하얗게 치지 않고 그냥 그 머리선에서 살짝 정리하는 정도만 해 드리면 돼요 네, 이렇게 살짝 끝에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부분도 괜찮아지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되죠. 너무 올릴 필요 없어요 지금은 길려는 중이니까 너무 쳐버리면 나중에 길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 주시고 뒷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윗부분 같은 경우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데요 그이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어 이렇게 측정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게 그 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잘 잡았을 때 높이가 맞다는 거 생각하시고 처음에 윗부분을 약간 먼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라인을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이렇게 끝에 좀만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윗 밑에 부분은 위에 잘라 주시고 아래 잘라 주시고 해서 위아래로 계속 이렇게 연갑해서 가시면 네 훨씬 더낫죠 이쪽은 80도 정도 들어서 약간 상고용 낮은 상고용에서 댄디 댄디라는 거는 너무 하얗지 않게 정리를 했다는 거를 댄디라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를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층이 깔끔하게 나죠 옆에 라인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라인도 살짝 따주시고 옆에 이렇게 잔털 정리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이쪽에 오셔서 또 여기도 잔털이 있다면 이 부분도 살짝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정리 다 해주시면 이 부분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머리를 길릴 거니까 위에 부분은 수술 살짝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 수술 너무 정리해놓게 되면 이윗 부분 반곱슬이 있기 때문에. 이 머리 자체가 좀 부시시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손님한테 설명하셔가지고 안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여기서 끝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길을라면 네. 그리고 앞머리 정리 한번 해주시고 이대로 이번 주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어, 여러분 모두 연습을 많이 하셔서 다음번에는 아, 잘 자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형 화이팅! 구독 좋아요 <웃음> 블랙형